모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하러 왔어. 와, 나 빠졌어. 잠깐만. 지수야, 괜찮아. 야, 돌아가. 와, <목소리> 와, 와, 와, <목소리> 와 미쳤나봐. 아, 내가 심어지겠어. 잡아 얘가. 와, <웃음> <잠시만. 웃음> 여기. 내사 뭐해? 왜냐고, 근데 춤춰. <목소리> 야. 도잉 오프닝 중 제일 힘든 오프닝이다 어! 잠깐만 어. 야나좀 뽑아줘 도겸아 <웃음> 나 혼자 뽑았을래 <웃음> <웃음> 내가 갈게 <볼게? 웃음> 오케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지, 엡 c 진행해주세요 예? 네? <웃음> 진행한다고요? <웃음>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뭘, 뭐야, 논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대표님? 누구한테 한 얘기야? 정원이. 어? 우리 그 컴퍼니 얘기. 때문에 왔잖아. 아, 대표님, 내가 대표님이었습 <웃음> <웃음> 형이 당신이 대표예요. 저, 여기 논 이름이 버논이에요. 버논이에요. 그. 제가 아, 수소문 아, 끝에 알아낸 논인데요. 여기가 딱 마침 비어있더라고요. 아, 컨텐츠를 예, 예. 저희가 해요. 야, 남의 논에 펜만만 꽂으면 버논이 되냐. <웃음> 제가. 더 논에서 네. 논해서 네. 모처럼 모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하면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해보았다 그렇죠 준비 다시 시작 해보았다 같이 하자 더, 더 논에서 모처럼 모든 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해보았다 네 어.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뭐야 스폰지야 뭐야 일단 이렇게 대단한 콘텐츠를 만든 우리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에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미안한데 논 얘기를 꺼낸 그 장자가 누구니? 그 말끄네 당사자 오늘 머리 심죠? 어. 원, 에나, 스린, 에나, 포. 자 모내기 해본 적 있는 사람 한번 더. 내가 번혼도 뭐 해봤어? 네. 아나꾸로기 당구사야. 네. 와 대박이야. 아, 역시 논논 주인. 자 일단은 번혼에서 모내기라는 건 맞는데 뭐 무슨 얘기하면 돼요? 모든 내기. 모든 내기. 다양한 내기가 있다는 거죠. 있죠? 그 모두 어떻게든 맞추려고 이렇게. 제 목을. 아... 그러니까 이게 내기도 하면서 네. 이제 옛날에 호시가 말했었던 네. 네. 당당감치 있죠. 아, 네. 당연한 것들을.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 너무 좋은 콘텐츠네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네. 이런 콘텐츠가 아, 나온 섞여 것 같습니다. 들어가요? 그 정연함은 늘 쌀을 먹을 때요. 네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웃음> 야, 한번 가보자. 이게 너무 시간을 끄니까. 일단 움직여. 어? 저희 오늘 PTL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가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저좀 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네. 지탱이지. 오야 어, 여기 정말. 괜찮다. 아 오늘 아 그래. 진짜, 아, 그래. 진짜 안될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안 계셔. 괜찮... 아 야, 이쪽 괜찮아 이쪽 아. 괜찮아. 뭐가 아. 뭐가? <웃음> 아 여기 진짜 괜찮네. 첫 번째 사첫 <웃음> 번째 탈락자. 이 미친. 아. 십분뒤 내기죠. 자 각자 하시면 됩니다. 배고파 어, 시작도 안 했는데 새참 먹고 어, 싶다. 여기 들어오는 게 어. 노동이었어. 어, 너무 힘들었어. 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뽑아. 어. 그다음에 여태 이렇게 심어. 오케이. 줄 맞춰 가지고 심어야 돼. 얘데 이게 맞나? 보는 나 이거 맞니? <목소리> 형나나 나 몰라. 나 그냥 등학교때 해보고 <목소리> 기억이 안 나. <나왔네. 웃음> 와 내가 진짜 모내기를 어. 다 해보는구나. 나 진짜 봐봐 안넘길 거야. 얘들아 앉는 게 훨씬 편해. 어 이게 나 훨씬 낫다. 어 편하네 편하네. 물놀이 하는 거 같아. 얘들아, 무럭무럭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렴. 맞아, 따뜻한 말 해주면 좋아. 꽃들도 욕한 꽃이랑 칭찬한 꽃이랑 시드는 게다르대그런순 그래, 승관이 고다 시드는구나. 제군들이여, 나의 식나이 하늘에 하늘 떠있는 드론, 드론 카메라. 와, 드론 오니까 시원해. 드론 선풍기. 선풍기가 좀 비싼 거 아니냐? 거의 동백이 반응이 드론 광고인데. 드론이 원래 선풍기 목적이야 그러니까 엄청 시원하네 뻥이야 너 혹시 어, 어. <웃음> 머드폰 맞고 싶냐? 뭐내기 <웃음> 하다 팩 하고 싶은 사람 없어? 어너해 야, 그래서 모처럼 모내기를 하면 누가 말했냐고. 그, 우지 형이 말했다니까? 아니라고! <웃음> 저놈 잡아! 몬, 모내기라는 단어를 누가 꺼냈어? 다시 모니터 해봐! 그럼 논리적으로 논밭에 가서 모내기를 시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냐고! <웃음> 순간, <웃음> 순간 착한 말이야. 입잘 닫았네. 감사합다 와,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재밌다. 아, 도겸이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웃음> 아, 더... 도겸이 진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웃음> 야, 머드평 맞고 싶네. 야, 정환이 형. 어. 이거 이거 만져봐. 만지고 있는데? 형 좋아할 것 같았어. 말랑말랑해서. 똥만지는것 같아. 너똥 만져본 적 있어? 똥 만져봤어? 안 만져봤어 다들. 나는 캐럿들이 좋아할 거란 생각이 문득 들었어 지금. 나는 응. 지금 서경 형이 문득 싫어질 거란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 <웃음> 야뭐 A 씨는 뭐한 열무 식심어 버리는데? 야 인심이 너무 좋은데? <웃음> 아좀더 작게. 모네기 뭐? 모내기 우지 맞음? 아니야 <웃음> 다 우지가 문제야 아니야. 우지가 우지 심자 빨리 아니 아니 모내기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심어버려 우지 잡자 우지 잡자 아니야 찌찌찌 <웃음> <지, 지, 지. 웃음> 어? 네. 야, 야 탈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야 야세척 먹자 세척 먹자 아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와중에 와야 와. 와. 좋은 거 맞지? 좋은 거 맞지? 우와 와! 사랑합니다, KGC. 먹을수록 힘나는 에브리 타임 아니야? 에브리 타임 아니야? 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PPL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너무 잘하는데. 아, 도잉이 드디어 첫 PPL도 받고 말이야. 저걸 먹고 힘을 내보자. 휴대하기도 정말 간편하겠는걸? 그러게 말이야었으아 모내기를 하면서 먹을 정도라니. 모내기하고 지쳤을 때 먹으면 정말 형. 힘이 날것 같은데? 형, 형. 나 모내기 모내기 할 테니까 줘. 아, 모내기 정말 재밌긴 하지만 너무 힘들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내기를 디누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디누야. 다른 게 아니야 바라는 내게 다른 게 아니고 도겸이가 관자이처. 주는 정관장이 다야 <웃음> 너는 왜 체험 삶의 현장 느낌이 나는 거냐? <웃음> 어때? 어때 먹으니까 어때? <웃음> 아, 아, 아, 아, 아. 너무, 정말? 쓰지, 너무 쓰지? <웃음> 달다네 이게 바로 힘들고 간편할 때 먹는 홍삼정 정관장 미쳐! 그래서 이제까지 PPL이 안 들어왔구나 우리 어. 야너 잘리겠다 야아 아주 좋구만 야 우리 PPL은 하면서 자연, 자연스럽게 녹이자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난 어릴 때부터 홍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 게임도 했었다고 게임? 어떤 게임인지 정말 궁금한데? 그건 이따가 하자고 어책 관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관장님 감사합니다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좋아, 그래. 좋아. 하나, 둘, 셋. 관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일단 이제 홍승기. 게임... 아, 아 표정하면 되지. 아, 야동랗게뭐여 어떻게 합해? 야 모이자 살짝. 아나 이제 잘하는 게임인데. 야 홍승기 게임 아... 생일 살리려면 오래 걸려. 빨리 모여. 최우삼인최우삼인 새참 세차 먹는데 새참이다 자 관장님 감사합니다 5 6 7네 아싸 홍사 에브리바디 홍사 아싸 노노 no, no. 아싸, 아싸 노 아싸 노 no. 아싸 노 아싸 노 no. no. 아싸 노 아싸 노 no. no. 아싸 노 아싸 노 no. no. 아싸 노아 조슈아 싸노아 조슈아 조슈아 조슈아 뒤로 나와 있어 라 나였었다고? 이거 줄잘 가르칩시다 너무 넓어서안 보여 눈을. <웃음>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눈을 눈을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 <웃음> 그러면 안타까운 거지 <웃음> 오케이 진짜 이제 제대로 가요 <웃음> 아니야 조지아 빨리 나와 이거는 약간 좀 예민한 문제라서 빨리빨리 <웃음> 빨리 맞아줘야 돼 <웃음> 다만 맞아 에이 그렇게 맞으면 한다 맞아야 돼 13번 맞아야 돼 다섯 <웃음> 모뭐 심고 있으면 될거 같아 자가화장님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m m 리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아싸 너 <웃음> <더. 아싸> <웃음> 아싸보아싸보아싸보아싸보아싸보아싸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봤는아 아싸보! 아싸보! 멍... 못, 못 기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싸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링크야 <목소리가> 나 공격하지 마야 이거 너무, 넓어서 누가 좋기지 아, 않아? 않아. 아, 나공격 나도 너해레야짜증마유재가아 <목소리가> 서로 안 하게 했지 <목소리가> 너 지금 우리한테 말했잖아 <목소리가> 이 자식아 다 보고 왔어 <목소리가> 우지가 안 받아줬어 우가안 <목소리가> 받아줬어 <목소리가> 나 그런 거안 받아 <목소리가> 그렇게 게임을 해야 겠냐 진짜? 빨리 탈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걸리는 법이야 <목소리가> 어 아, 내가 두 번째 탈락자가 될줄 꿈에도 몰랐다 감독님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싸 홍삽 에브리 홍삽 아싸 노노 아싸 No. 아싸 너! 아, 아, 아, 니 처음에 너너가 널좀 제대로 해 주죠. <웃음> 아니, 이 게임은 끝나기만 하면 아, 래도 아니. 우지야. 아니야. 에이, 아니잖아. 너는 했는데 얘가 이제 너를 골랐어. 다시.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 그래서 하는줄 몰랐어. 그래서 일단 했는데 아, 이거 매했어. 에이, 아니, 솔직히. 아, 아니, 근데 아, 자기라고 아. 생각해 봐.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도 생각요 <웃음> 야, 이거 진짜 불공평한데 네, 게임이니까 빠진다. 오케이, 좋다. 쿨했어. 아, 아? 네, 갈게요. <웃음> 우지 야나지 우지씨. 우지 형, 왜 찢었어? 삐진 거 아니죠? 아, 일하고 있는 건데. 아, 일하고 아, 있는 거예요? 아, 빠지면 아, 바로 일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채우고 가야 될거 아니야. 빠지면 아, 바로 일하기다 아, 빠지면 바로 일해. 뭐 아, 게임할 아, 시간이 아, 어디있어 빨리 아, 해, 빨리. 권장해! 감사합니다! 아싸, 홍사! 에브리바리, 홍사!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홍삼 에밀바리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아, 어명 했어 명 했어 누구 집었어? 민규.. 민규 정 아아 6명 아 나왔다 아6 6야 근데 진짜 어렵다 13명 이상 하는 거 어. 갈게요 다들 모자 잘 넘기고요 어. 관장님 감사합다 아싸, 아싸 홍삼 에밀바리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너. 아싸 너 잠깐만 너있어너 형한테 가지 않았어? 갔어 그래 호시야 너 찍었잖아 음. <웃음> 잠가라 <잠깐만. 웃음> 우리 에 가서 빨리 이래. 아, 아, 아. 야 탈락한 사람 빨리 이래. 과장님 <웃음> <가정님>. 자존아싸홍상에브리바리홍상 <웃음> 아싸 너너아너 아싸,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에브리바디 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너. 아싸, 너. 누구 골랐어? 준영이나 집어서 내가 어. 너 집은 거야 그래! 나나너 너 아니야 그러면 근데 형 소은이 내 쪽으로 왔어 아니야! 아. 난널 봤어! 네. 나, 맞아! 난, 난 눈이, 눈이 많았죠, 나는 눈이 많았잖아 우리는! 나는 너랑 새참 아, 그냥, 먹고 그냥, 그냥, 그냥. 싶어 같이 가야 야. 가자 가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야+ 야+ 야+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까지 왔어, 뭔 일이야 누가 야+ 야+ 모 야+ 기가 제일 야+ 야+ 것 같지 누가 먹든 간에 맛있게 먹고 그래, 당연히 맛있게 먹지 누가 먹든 간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야+ 과장님! 어, 이거는 나가야 된다 파보 샷 아, 다 야+ 야+ 야 파보 샷 민규야, 야+ 야+ 와 빨리 오래잖아 야+ 야+ 와, 야+ 야+ 와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인 거 알지. 민규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진짜야? 어. 아, 근데 이게 여섯 명의 <웃음> 그거라서 예, 내려놔. 에이, 내려놔. <웃음> 아, 민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10년 동안 함께 했잖아. 앞으로도 그래. 오래 할 거고. 아.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아, 아, 아. <웃음> 민규야, 그거 카메라 막으니까 뚫어 막으니까 저러가세요. 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홍삼. 에베바리 홍삼. 아싸도노아싸도아싸도아싸노 아 s s a boa, boa, a boa, b a boa, b 아싸도 너 아싸도+ 아싸도+ 아싸도+ 아싸도+ 아싸도+ 아싸도+ 아싸도+ 아싸도+ 아싸도 어 누구야 지금 네명 중에 네명다살렸어나 맞았어 nice. 오, 나, 나, 나, mm 나, 나 맞았어. 난 나도 맞았어 나도 맞았어 no. <lt época> 나도 <나>, <웃음> <말이다>, 맞았어 나도 맞았어 나도 어 나도 안았안도맞 나도 나도 았 일어나 혼자 일어나 와 마지막까지 와서 더 아쉽다 아 얘들아 아, 우리 아, 먼저 먹고 있을게 아, 또 윤정환은 또왜 윤정환이 왜아 미안해서 어쩌나 야 이거 말조심이니까 아 윤정환, 최승철은 고생 프로젝트 한번 해야 된다 <웃음> 말조심이니까 그니까 러 진짜 아, 개고생 프로젝트 아, 해야 돼아 형이 저기에서 좀쫙 깔아놓을게 네가 다 먹을 거잖아 어우 얄미워 저와 아. 에휴 선생님 저희 다음 게임이 뭐였죠 원래? 윤돌이 윤돌이 아 윤돌이 나가 힘들 것 같은데 아, 윤돌이저거 진짜, 진짜 운이잖아 야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야 뭐가 쌀인 건 알고 있었는데 쌀에서 이게 자라서 이게 되는 거구나 중간아 노량한 시원하게 봐라 시원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시원하게 <웃음> 저렇게 저마다 자기가 옳단마 말을 하고 와 진짜 오랜만이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매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우 그럼 노래방 하나 없나요? 빛들 준비 됐어요? 근데 뭔가 기분이 어. 해수욕자 온거 같기도 해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거 같기도 하고 승관아 그 <웃음> 바로 인간이 <웃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자기 방어적인 자기 합리화라고 해 <웃음> 오션 오션 월드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오션 월드라고 이게 10분 안 지났어요? 그치. 이제 2분 지났을걸? 힘든 시간을 느리게 가 근데 난안 힘들어 아~~ 즐겁다 옛날이여~~ 야와 윤정은 옷 갈아입었어 와. 너무 얄밉다 뚜... 와 야 나가고 싶다 야 아니 빨리 나와서 먹자 잠깐만너 아, 여기 사니까. 같이 심어질래? <웃음> 도대야 너 막고 싶어? <웃음> 여기서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어? 와전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 와 미쳤다 야 우리 말조심 좀 하자 여기서 지금 최승철 정글 가서 임정한 전재산 털기 프로젝트 <웃음> 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거로 얘기해 사실 그들 모내기도 현실성 없었잖아 야난 진짜 제일 안될거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모내기였어 진짜너 구랑이 하간대아 저기 또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전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아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가 살아. 내가 진짜 웬만한 멤버들 암얄미워하거든? 어, 야쟤 진짜 너무 싫다 형 근데 오늘 진짜 얄미워서. 아 그러니까 얄미울 수밖에 없어. 와저 멘트까지. 그만 미에야안말나그 애는잖아. 옆에 있는 내가 들어도 얄미웠다 이거. 내가 여기에서 뭐 나오는 애들을 한번 추려보자면 약간 원우 조슈아 나올 거 같은데? 야 정아나 뭐 안녕했다. 아 사랑한다. <웃음> 야 저게 고마워? 야 저게 고맙다고? 저축축하다가로 힘이 돼. 근데 난 좀이 부럽지? <웃음> 야 나는 어. 다음 판에 민규 순간 본다. 와 수박이야. 수박이 왔어요. 아, 잠만 지금 불, 옛날,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불기라. 어떤 거? 너랑 어. 나랑 오늘은 끝까지 남았어요. 잖날제로 그 야! <웃음> 대박인데 야! 아, 야. 야 쟤는, 쟤 제가 너무 좋대. 야, 승관아! 뭐야, 무슨 전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 더, 더, 더 아직 더. 아니야! 혹시로 왜 이렇게 간사해? 약사바냐, 왜? 진짜 여기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형? 어? 어. <웃음> 야막살아야해야얘 썰을... <웃음> 화채 만는라니 이상한 거 만들어 화채 이거 맞니? 그냥 먹자 형 아니야 하나하고 하나 자를게 넌못 먹어 <웃음> 우와 렛츠고 아야 근데 전이 맛있다 <웃음> 얘들아 깔찍해라 전이 맛있다 형나 가고 싶어 하자 레츠 하자 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착순이라고 하지 말고 이한 그러니까 쭉갈 때까지 세 명이 남으면 그건세명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지 아, 그렇게 해야 아, 근데 한 명밖에 안 남으면 한 명을 패스는 거지. 아 승관이부터 하자 승관이부터. 승관아 어. 네, 가자.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어떻게 잘 나오지? 아무 없어 운이야. 아 빨리,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Girl girl. Hey you go girl. 젠장. Just... 한 바퀴 <웃음> 돌리기. 한 바퀴 돌려야 돼? 아. 최대한 위쪽에서 이렇게. 일단은 아. 일단에. 에이 에이. <웃음> 아니 돌려야지 돌려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자, 오케이, 돌려 갑니다. 돌려. 갈 줄다. 헐뭐 헐. 진짜 어렵다. 아, 애꿎다. 애꿎요. 너네 진짜 잘해. 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쉬워요. 이거 야, 어렵다 이거. 나오겠지? 인생 그런 거지. 어, 유야 유치다 유아유 축하합니다 <웃음> 한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와 진짜 될줄 알았는데 이거. 아 기대 안 하고 던져야 돼야저 <웃음> 둘이 붙어 눈치 개야 개야아 민규야 민규야 민규 가자 툭 가는 거 툭. 투투투꽝 아아 가는 거 툭. 투어투꽝 아아 와아 와아 자리님 <람이>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뭐가 나오나요? 인생에 맡기는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웃음> 와, 김치전 감자전? 야, 김치전 와 전이 또 왔어요 여러분 <람쥬> 김치전과 감자전이 왔어요 아, 알다시오, 조용히 해얼른 나오세요 예민해 예민해 더하면 우리 엄마가 자 그냥 가세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시간 없어 이게 더 아쉽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선착순이다 그래 나오면 가는 거다 이거는 <웃음> 그래 여기 나오면 가는 걸로 아, 하자 세 명이 나오진 않겠다 Let's go 운와 깜짝이야 바람 보기가 시원하다 역시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좋아? 조금이지 음. 음.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또 둘이 남냐 또 무인도 <웃음> <웃음> 때처럼또형탄은 <웃음> <웃음> 그게 약간 있나 봐 어디부터 바로 가자 그냥 아, 오죠? 하자 이거 끝까지 안 남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형 자. 하나 둘셋 간다 민규야 빨리 빨리 자자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햇빛 때문에 찡그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찡그리는 게 <웃음> 아닙니다 이게 머리에 써도 못해 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건 진짜 문이야형 뭔가 감이 왔어 형 나갈 수 있어 빨리 나? 아, 아쉽네 아쉽다는 거지 나도 내가 나갈 거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 <웃음> <웃음> <웃음> 크게 던지자 좋았어 이러다가 언젠가 한 명은 나오겠지 그래 그래서 이제 에이 늦다 늦어 아니야 지금 이 하면서 한번가 맞아 네, 응. 해야 돼 방송해야 돼 우리. 우리의 역할이 우리. 사실 그거잖아 그거야 사실 <웃음> 이리 오너라 <웃음> 어서 오라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웃음> 왜냐면 쳐서. 저 쳐다보는 게나 눈빛이 나 달라졌어 나 새로운 애들 그래. 들어오고 걔네들이 <웃음> 어, 같이 켜 아, 해야 돼, 돼. 돼. <웃음> 우리 한국에서 우가 한국에서 한서 나올 수도 있서것 같은 느낌서 든다. 한국 나오기가 힘들구나. 우는 진짜 안나오지 뭐 뭐. 뭐. 어. 이렇게 옆으로 돌리한고 그냥 마리대로 돌려. 우리 어! 한국에서 아니야 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아 우리 한국에서 깝리한국에나우서다음거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은데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는데안서더리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어. 내려가. 와! 야 이게 가능성 이 있다. 명호는 나올 거 같아. 와! 와! 와! 명호야, 내가 너 들자마자 나올 거 같다 했는데 나왔어. 명호야. 세참이 널 기다린다 명호야 방금 일이오너라야 그거 말지마왜 어, 이렇게 져 뭐야 왜 깨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물 위를 걸어는 사나이네 이렇게 어, 뭐야? 이렇게 다룬다고 <웃음> 명호야 아, 고생했다 아, 명호야 명호가 아, 근데 소름이었어 이게 열심히 일하는 아, 그 그럼 그럼 그불함이야 나는 자, 진짜 열심히 일한 잔나 너무 감사하면서 이거를 했어 그럼 그래, 그럼 그래. 나 나도 그랬어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돼 아, 이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설마 진짜 설마 설마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관장님 너 포기했어 그냥 가가만정 하는 거. 정말 정말 이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와 깜짝이야. 너무 아깝다 진짜 원우 형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이제 형은 <웃음> 뭐 하면 돼? 지금부터 가서 <웃음> 너될거 <것> 같니? <웃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어? 잠깐만 아니 아니지 잠깐. 맞는데 가서 봐야 돼 끝까지 아, 아 맞아 맞아 원우 형 시작이니까 아, 다시 여기까지 돼,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어, 그래, 그래. 좋아 여기서 뭐가 안 나오면 다 가는 거야 우리 어, 오케이 그래, 그래. 오케이 얘들아 그거 선착순이었대 아니야 우리 어, 이 어, 정했어. 정했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웃음> 왜 이렇게 화를 내? 미안. 화를 안안 안 나게 생겼냐고! <웃음>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아 도겸아, 조용히 하면 되, 좋은 거 같아. <웃음> 화를 안 나게 생겼냐고! <웃음> 이게 승가리까지 가면 털이 끝났어. 야, <웃음> <이거 맛있게> <웃음> 아, 뭐 겠어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이따 맛있게 먹고 아, 있어. 뭐 아, 뭐 미안, 심어야겠다. 미안해, 씹자. 야, 우지, 우지 나갈 준비해라. 야, 탈락했으면 일해, 빨리. 아, 열심히 일해야지. 오케이, 이따 맛있게 먹고 있어. 아, 미안해, 씹자. 뭐야, 민규가 나가는 거야? <웃음> 화장실. 탈락한 사람은 화장실을 어떻게 가? 이리하지. <웃음> 너무 졸린다, 진짜. 뭐 그냥 운명이라도 운명이 안 좋네요. 아. <웃음> 운명이라고. 아 던져. <웃음> 운명이라고. 팔라야. <웃음> 운명이라고. <웃음> 난 지금 이 티운에 뭔가가 느껴져. 우재야 조심아. 여기서... 우재 지금 바로 티운 준비하잖아. 오케이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야우자 저기까지 나가고 있어라 아 예사 고생했다 아좀 재밌었어 너무 이게 쉬는 게 너무 좋았어 괜찮지? 어, 나쁘지 않아 나도 약간... 뭐 괜찮다고 생각했어 빨리 그래서... 나와서 은근 아주 하면서 약간 그 되게 마음이 되게 야, 평화로웠어 다시 붙여 갈래? 아, 갈래? <웃음> 도와주세요 걔러분들 <웃음> <웃음> <캐러분들. 웃음> <웃음> <웃음> 으악! 아야 이래라!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웃음> <웃음> 아 진짜 너무 승관이 형 내가 봤을 때그 로우로 해서 안 되네 하이로 해봐 오케이 달라. 그 운명이라고 답변! 우지! 파이 우지야 더 빨리 뛰어야 돼더 빨리 더더 더! 더, 더, 더. 얘들아 빨리 남았으면 일해라! 야 빨리빨리 빨리 심어라, 어? 조용히 해! 손 꺼서서 저기라 바꿀까? 다시 뭐 심자 운명이라고 어떤 환경과 어떤 걸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나 진짜 준형이 너무 좋아 미치겠다 나 좋아하지 마나 좋아하지 마이준이 <웃음> 웃긴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와 이건 먹어야 된다 와 이것도 설탕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 오, 소금이랑, 소금이랑. 네. 멤버들 다음 게임 노래방이래 알고 있다고. <웃음> 와 승관아. 승관아, 네가 그 마음이니까 못 나오는 거야. 아, 야너왜 아, 이렇게 지저분해졌니, 혹시? 아, 너무 힘들었잖아. 아.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얄미워질 수 있겠지. 와, 수박이다. 나 아, 먹을까? 네, 나와요. <웃음> 너나름또 재밌네, 계속 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쁘진 않거든. 근데 쟤네가 너무 부럽다는 거야 아 천국이다 여기 어, 진짜 아 이제 햇빛이 조금 조금씩 나오네 해가 아, 조금이 아니라 완전 나와 아, 미안 여기는 별로 햇빛이 안 들어와서 소심해졌어 형들이 알죠 몸대 그 말이 조금이라도 약, 올리, 약 올려진다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야 근데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방송쟁이잖아 그래서 혹시 다음엔 누가 나올 거 같아? 원우 어. 형! 원우 형, 원우 형! 난 근데 호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호시 형! 난 진짜 꿈꾸고 있어. 난 약간 느낌이 있어. 디노야! 넌못 나와! 번째, 번째. <웃음> <두 번째>. 뭐늘 <웃음> 그렇지 뭐. 10년 동안 살면서 뭐. 내 칭찬 해준 적이 있냐? <웃음> 야, 뭘 바라냐? 아유. 내 인생에 내가 멋지게 살 거야. <웃음> 야, 김민규 언제 와? 이거 화다지 떨어뜨 거야? 이 뭐예요? 와! 엑스기다나 <웃음> 깜짝 놀랐어 진짜 와, 도겸아 다른 애들 다 괜찮은데 네가 제일 짜증나 형꼭 나갈게 와, 야 이거 미쳤는데? 아니 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익었지? 닭이 왜 이렇게 잘 익었을까? 우리가 가면 다 퍽퍽 살만 남아있겠지? 아, 빨리 나. 왜 짜증이야? 아쉬워, 아쉬워. 리나가 나왔으면 좋겠어. 난 저기 갈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못 간다고 생각을 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턱 한질간질해지고 가고 싶고 이런, 이런다니까. 아, 짜증 나. <웃음> 그냥 마음 좀 내려놔. 아니 나가면 먹을 거잖아. 그냥 가. 나가. 그냥 니가 가. 니가 나가. 나는 아, 최후의 2면안 됐으면 좋겠어 진짜 나도 그말 나오는 어. 순간 졸시랑 워누 나오면 웃기겠다 <웃음> 근데 준 야, 근데 이거 아이디어 좋긴 진짜 되게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재밌어 무아이디어 <웃음> 뭐 재밌는 야. 있어 <웃음> 야 디노 간다 형 너. 같이 호응해줘 아 야, 다음 타자 기다리고 있을래? 가서? 그래 우리 그냥 저기 있을래? 같이? 같이 즐기자 <웃음> 다음에 만나요 <웃음> 뭐 부가 들어간 노래 부르기 네가 뭔데 뚜르 <웃음> 뚜뚜뚜뚜 모처럼 아이 아이 울고 싶은지 <웃음> 그대는 몰라요 모나리자 어호 좋아 좋아 맘맘맘맘맘맘맘 정말 듄의 스케치 위에 너를 그려 뭐라하는 거야 뭐라 하는 거야 자기가서 안돼 자기 파트 안됨 어때 저기서 자기 파트를 생각해야 되지 뭐 이 o 도모처럼 mom mom mom mom m o 모 mom mom mom mom mom mom mom 모 o m mom m 모 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om m o